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성격이라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 영상을 다룰려면 해당 증거 영상이 필요하기에 그 해명 영상을 무려 네번이나 돌려봤습니다. 한 번은 라이브로 1시간 30분 동안 들었고 두 번은 끊어치기로 기분이 아주 좋을 때만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라도 그 영상을 3초만 보면 화가 치솟기에 마지막 한 번은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1분 건너뛰고 2초 듣고를 반복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건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입니다. 엘소드라는 게임에서 운영진과 인천연합 길드간의 침묵관계가 있었다 혹은 운영진이 사과문이 아닌 사과문을 작성했다 뭐 이런 겉으로만 드러나는 영상들만 올라오더군요 엘소드를 안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 선에서 그쳤겠지만 엘소드를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담회에 대해서 입니다 현 디렉터인 이동신 디렉터가 간담회를 주최하지 않았던 이유는 몇년전 한때 최강의 무기였고 최초의 레전드 무기였던 페르키사스 엘트리온 무기를 출시하고 반년도 안 지나 아포칼립스 무기를 출시하였습니다. 레전드 무기였고 레이드 무기라서 몇년 동안 걱정없이 쓸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 레이드 무기에 고 투자한 유저들한텐 청청 병력 같은 패치였습니다. 이에 불이난 유저들은 몇달후주최하는 간담회에서 디렉터에게 레이드 무기를 출시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신규 레전드 무기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디렉터는 그럼 그무기로 아포무 파밍하세요. 무기가 빨리 바뀌는 건 다음부터 고려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걸 들은 유저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보태 폭발해버렸습니다. 연전에대고 디렉터한테 폭언을 행하였죠그후 이동신 디렉터는 간담회가 무서워서 주체를 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주체를 안한 이유고 이제 사건이 터진 후 운영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운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한시라도 빨리 원했기에 게임사 측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 o g 에 전화 연결을 하면 우리는 모른다. 넥슨 측에 전화해봐라. 넥슨 측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알바냐 너네 게임사 측에 가라 라며 돌려막기식 답변이 왔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운영진의 화가 난 유저는 꼬접 일명 꼬우면저버를 실행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며칠이 지나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지의 요약본입니다. 첫번째 게임 관계자와 유저 간의 단톡방은 없다. 두번째 침묵은 안했지만 비공식 간담회는 했다. 세번째 비공식 간담회에 참여한 유저들의 밸런스 의견은 반영은 안했다. 하지만 밸런스는 물어보고 평가표를 작성했다. 라는 씨가 사과문이 아닌 변명문을 작성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유저들의 분모가 한 해를 지솟자 공지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첫 번째, 전 직원의 대화 내용을 조사하겠다 두 번째, 침묵과 관련된 운영자는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세 번째, 대리 의혹자들을 처벌하겠다 네 번째, 보상을 줄 테니 돌아와 달라 해당 보상은 유저들한테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편물을 전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운영진의 입장인데... 저희가 언제 대리와 보상에 화가 났습니까? 유저들이 화가 난 이유는 몇달 동안 게임에 업데이트가 없었고 순수 애정으로만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콘텐츠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점에서 특정 유저와 침묵을 가졌다, 극소수 유저들에게만 패치 내역을 알려줬다에 화난거지 누가 누구의 아이들을 빌려 게임했다는 거에 화가 난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사과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운영진의 입장이었습니다. 운영진이 입장 발표를 했으니 사건의 중심이자 태풍의 눈이었던 노승국, 채플러 유저가 아프리카TV로 방송을 쳤습니다 해당 방송을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 거짓된 사랑을 전파한 맹액을 고소할 것이다. 그 친구 신디, 매구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추가를 드렸던 이유는 갑자기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던 선수가 정지를 먹었다고 해서 친구 추가를 드린 거고요 맹행님 같은 경우에는 그제 어뷰징 대리 를 대리 그리고 운영자 간의 침묵 관련해서 개, 그거 관련해서 적은 게시글 말고 다른 말도 안 되는 그 유언비어로 인해서 게시글 쓴 거는 맹행님은 제가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면 맹행님은 따로 별도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말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뭐, 운영자와, 뭐, 침묵을 했다, 뭐, 체플러 어뷰징을 했다, 대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징병제 또는 그 특정 방송어라는 유저, 라비라고 하죠. 라비하고의 저와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터뜨리시는 분은 고소를 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거는 제가 고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운영진이 이 사건을 발설하면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담회 때 쓴 비밀유지협약서가 저희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인지를 인지 몰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가 피해가 제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겁이 나서 여태까지 공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해명을 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세 번째 이 방송은 나의 잘못된 정보를 해명하기 위한 방송이다. 네 번째 이 방송은 해명 방송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만 해명 방송을 종료하겠다. 제가 해명 방송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해명..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해명을 한 거고요 제가 해명 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방송을 키게된 이유는 방제에도 적어놓은 게 아니고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할, 그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킨 방송이고요 제가 뭐 내가 잘났다고 해명하려고 킨 방송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명방송이라고 말한 증거도 없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따지고 들자면 해명방송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분노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에 모욕감을 줬다며 800명이 넘는 방송에서 고소하겠다 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 행동은 그냥 전 서버의 유저들 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서 말을 못했다는데 유저들이 원하는 건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가 아니라 첫 번째, 어떤 경로로 운영진과 접촉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뭔지 네 번째, 비 공식 간담회인 걸 알면서 왜 출석을 했는지 네번째 이유는 제가 영상을 좀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담회를 간게 유저의 잘못인지가 좀 가장 의문이 드는 것 중에 간담회를 간게 욕을 먹는 게그 간담회를 불러서 간 유저가 잘못이 있는 건지 유저를 부른 간담, 간, 간담회 유저를 부른 운영자의 잘못인지 그거 그게 제일 저는 지금 현재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왜 욕을 먹는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저기에 참석했던 유저 10명 중 10명이 모두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상황의 심각성이 하늘을 찌를 때 카톡 대화로 야 우리 어쩌냐 난 몰라 나 먼저 간다 라는 장난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 개도 자기 잘못을 알고 분위기를 잃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었던 사람은 해명방송을 키고 해명방송이 아닌 해명방송을 하다 해명방송을 종료하고 운영진은 그 뒤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몇달후 게임을 뒤흔들었던 인천연합길드 유저들의 정지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곤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 플레이를 하겠죠? 다시 사건이 조용해지면 오프라인 대회에 출전할 것이고 출전을 했으니 게임 관계자들과의 단톡방을 다시 개설하겠죠? mc들이 게임 내용을 알아야겠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이제 사적 대화가 오고가고 침묵을 하고 또 친해졌으면 업계임 보상으로 패치 내용 알려주고 게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카톡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말했다시피 운영자와의 운영자한테 말했 운영자와 대화한 내용을 운영자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공개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톡을 한 것도 카톡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패치노트를 받은..받고 막 제가 할수 있는 해명은 여기까지 그래서 해명을 하지 않던 이유가 또뭐 범위가 늘어난 게 제가 뭘 해명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뭐 카톡을 공개해라